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아침 일찍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아침 일찍을 깨우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저기 뒤에 저렇게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도 아침 일찍 이렇게 움직이는데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춥지가 않아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평창공개올림픽. 개막하는 날이잖아요 저는 근데 대구를 가고 있습니다 강의 때문에 아무튼 오늘도 재밌게 GO GO 그리고 아래에 코두가 있어요 동대구역에 도착했는데요 아.. 어, 홉시강이라서 빨리 가야돼요 원래 제가 택시타는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수지타산이 안맞거든 아니 강의하러 가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오늘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택시를 타야될것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안타면 못가거든 아..아침부터 택시타고 여기와서도 택시타고 이게 강의가 멀면 진짜 돈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지방으로 잘 사람들이 많이 안 내려간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지 열심히 해야지 아무튼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왔는데 와 택시에서 서울에서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와 큰일 나가지고 핸드폰 티머니로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안된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좌이체를 해드렸는데 와 계좌이체를 하려고 그랬더니또그 지갑 안에 공인인증서가 있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아 어떻게 하나 했는데 다행히도 토스를 가입해 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스 덕분에 이 상황을 가까스로 해결했네요 아 시, 큰일 났네 나 지갑 없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지 근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지갑 없이도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갑 없이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이기입니다 대구 대구 과학대학교인데 여기 안에서 학생분들 대상은 아니고 여기 임직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 어, 학생들이랑 하는 거랑은 좀 강의안이 좀 달라요. 좀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제안서, 또 활용도 높은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준비를 또 열심히 잘 해왔죠. 아무튼 오늘 강의도 잘 하고, 그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좀 따뜻해서 좋네요. 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갑을 안, 지갑만 지갑 안 안가준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요건 가져왔네요 충전기 컴퓨터 충전기만 가져오고 마우스 안 가져왔지 프레젠터도 안 가져왔어요 최악의 상황 열심히 해야지 다행히도 잘 해결된 건 뭐냐면요 제 노트북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강의하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현장에 왔는데 선생님이 많이 시간을 줄여... 줄이셨네요 여 그래서 최대한 알려드리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강의 시간이 15분이 지났는데요. 아무도 없으세요. 미직원분들이 다 일이 많으신가 봐요. 어쩔 수 없이 일찍 와 오긴 했지만, 대기 중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되게 비질비재해요. 왜냐면, 각자 다들 일이 많고, 그리고 사정이 다들 있는 거기 때문에, 강사를 불, 부른 상태에서,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좀 이따가 이제 수업을 들으러 많이 오시면은, 또 많이 들으시고, 또 중간에 또 가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중앙에 중간에 있으면서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또제 의무니까요. 수정을 할수 있어요. 다만 글꼴이 깨지죠. 뭐한 이런 회색 회색 같은 느낌으로 바꿔줄게요. 네 즐거우신 만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가 잘 끝났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랑 밥 먹고 올라가기로 해서 일단 밥부터 빨리 먹으러 갈게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집에 가려고 기차를 타러 가네요. 아 오늘 강의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많은 인원이 들었던 건 아닌데 이제 직원분들께서 들어주셨던 거랑 그래도 난이도가 꽤 높은 강의였습니다. 재밌었어요?